자, 이전 시간에 커넥트라고 하는 저 함수의 마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두 번째 괄호 안에다가 인자로 컴포넌트를 주면 걔를 랩핑하는 껍데기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함수가 커넥트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첫 번째 괄호는 도 대체 뭐냐라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괄호가 뭔가를 우리 공식 매뉴얼에서 한번 볼까요? 자, 제가 그 한국어 번역을 좀해 볼게요. 자, 여기에 보면은 자 커넥트의 음, 첫 번째 인수로 map state to props가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인수로는 인자로는 map dispatch to props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커넥트에 인자가 두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자는 함수가 인자를 안줄 수도 있는데 준다면 map state to props. 자, 두 번째는 map dispatch to props인 거예요. 그리고 얘가 첫 번째로 가고요. 얘가 두 번째로 간다라는 겁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connect는 인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. 인자가 하나만 있다면 걔는 map state to props가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돼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리덕스를 할때 제일 힘들었던 게 얘들이었거든요. 리덕스 리액, 리액트 리덕스를할때 그때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, 이름이었어요. 맵, 스테이트, 프롭스라는 이름은 우리를 엄청나게 헷갈리게 해요. 왜냐면 하 스테이트라는 것은 리액트도 스테이트가 있고 리덕스도 스테이트를 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이름은 맵 리덕스 스테이트를 즉, 리덕스의 스테이트를 리액트의 프롭스로 맵핑해준다.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첫 번째 함수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맵 디스패치는 좀 낫죠. 얘는 리덕스의 디스패치를 리액트의 props로 연결해 준다라는 뜻의 함수입니다 자,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지를 좀 볼게요 이제 우리가 display number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돼 있어요? 여기 있는 이 number라고 하는 저 props로 여기 있는 state 값을 줬는데 저 state 값은 어디서 공급된 거였어요? 우리가 Redux의 s t o 에 subscribe하는 걸 통해서 Redux의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값을 state, number 값으로 주면 그 state, number 값이 바뀔 때마다 어, setState에서 렌더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이 값이 갱신되는 것이죠 자이 얘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천천히 천천히 틀어보셔도 좋아요 자 바로 이 작업을 해주는 매직이 첫번째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쓰냐 리턴 값으로 객체를 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 객체의 프로퍼티 이름은 여기 있는 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넘버의 이름과 같아야 돼요. 자,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합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? 어, 뭐였어요? this.state.number고 this.state.number는 어디서 온 거예요? 어, s t o r 에 getStateNumber를 통해 왔다는 것이죠 즉 ReduxState의 넘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mapReduxState2 아무튼 쟤는 <웃음> 이름이 너무 길죠 자, 얘는 어, Redux에서 어떠한 Redux에서 스토어의 값이 변경될 때마다 여러분이 공급해준 map ReduxStateToReduxProps라고 하는 저 함수가 그때마다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고요 얘는 호출될 때 Redux의 state 값을 인자로 받도록, 인자로 받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은 이만큼의 이 코드가 뭐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냐면 이만큼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작성한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구독한 것, 그리고 이렇게 초기화한 것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그걸 여러분이 한방에 해줄 수 있는 코드가 바로 얘인 거예요. 자, 한번 볼까요? 어렵습니다. 이거 어려운 거예요. 쉬운 게 아니에요. 자,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있죠.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두 번째 인자가 리턴 값이 없어서 그래요. 자 됐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리덕스의 데부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디스패치를 보내볼까요? 자 이거는 이 툴이 설치 안된 분들은 못하니까 그냥 구경하시면 됩니다. 자 여기에서 요 밑에 보면 d i s p a t c h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d i s p a t c h 를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아직 안 걸려있기 때문에 increment 그리고 사이즈를 제가 5라고 하고 그리고 Dispatch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? 보시는 것처럼 increment라는 Dispatch가 스토어에 전달되면서 기존의 값이 0에서 5로 바뀌었고요 여기 있는 이 값이 그에 따라서 오로 잘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자, 보시는 것처럼 맵 여기 있는 이첫 번째 인자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는 어 인자, 인자로 인자 그... 그 함수는 아이고 헷갈려 그 함수는 리덕스의 스토어의 값이 바뀔 때마다 호출되도록 약속돼 있고 그때마다 스토어의 스테이트 값이 인자로 전달 되는데 여러분은 그 스테이트 값을 가공해서 여러분이 그 리턴하고 싶은 요 디스플레이 넘버에 들어갈 프롭스의 이름을 여기다가 적고 계획에 공급될 값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요게 바로 첫 번째 인자 가는 일이에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